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는데요. 예전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통화를 하고 이후에 마찬가지 아파트 때문에 엄청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도와 가서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주일한달 뒤에 전화와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묻고 그 상황은 끝나는 상황이 되죠. 현재 대부분 미분양 할인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중도금이 들어가면 대부분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중도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경산 아파트를 4억 5억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물어보는 사례들도 있고 정말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 사연을 소개해 줘야 되는 그런 영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계약금이 1차 2차 분리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금 날짜가 진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중도금이 알아서 은행에서 발생돼서 시행사 측이나 아파트 관계 쪽에 진행이 되는 거죠. 입금이 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PF자금, PF자금 하지만 그 PF자금 플러스 계약금과 잔금으로 해서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도금은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아파트 법인 쪽에 이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면 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지 자체가 안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작성해도 중도금이 들어가면 해지 자체가 할수 없습니다. 계약금 들어가서 해지를 할것 같으면 계약금을 띄면 되지만 중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해지 자체가 될수 없다 그리고 그쪽에 관계자에 전화를 했을 때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되죠 어차피 데스크에 직원들은 얼마든지 일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실 때에는 아파트 관계자의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분들 부장이나 뭐 이사나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시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바로 사무실로 방문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면은 뭐 그쪽에서 상의를 해본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죠 보면 또 깜빡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걸었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질 끌면서 중도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그 시간까지 의적으로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가 믿음이 안 가면 다른 쪽에 또 물어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쉽게 전화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 가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대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더 똑똑한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얘기들이 일맥상통하다면 은 바로바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옛날에 재개발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보니까 변호사다 법무사다 다 찾아가 봤지만 실제 상담비만 지불하고 뭐 저처럼 뭐 얘기를 해준 사례가 없었다고 요 그런데 일단은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상담비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사건을 수임해야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공짜는 없고 어느 정도 지불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히 알고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경산아파트도 평생 사실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1위를 보게 되면 경산아이파크 53평에 9억3 6 0 0만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전 32평 가격이 4억 6천에서 현재 4억 4천으로 좀 떨어졌고요 중산자이 아파트 마찬가지 엄청납니다 8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한번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실제 평수는 45평 이지만 은 금액대가 거의 대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산자이 일단지 마찬가지 46평에 8억 6천 8억 8,6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33평 기준으로는 6억 6천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금액은 5억 5천 그리고 4위 펜타일즈드샵 2차 43평 8억 3천에 거래되었고 34평 기준에서는 최고가가 6억 6천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억 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 중상하늘채더 퍼스트 41평에 7억 5천 969만원 하지만 지금 3 2평 기준으로는 최고가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6억까지. 물론 이런 한두건의 거래가 실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 펜타일저 프로죠. 7억 5천 마찬가지 3 3평 기준으로는 최고가가 6억 6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현재는 4억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8위가 어, 7억 4천 뭐 45평 기준이 기준이고요 35평 기준으로는 최고가가 5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9이 펜탈즈 사한이 다음 48평 기준에 7억 5에 그리고 25평 기준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2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가중방2 편한세상 어, 최고가 53평에 7억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되었는게 40평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11위 경산우방유셀 70평에 6억 9천 그리고 많이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 평수는 46평인데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산아파트 가격도 거의 뭐 대구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것이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은 경산의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경산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너미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보다는 뭐 저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대부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대구는 거의 엄청나게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고 경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수성구 마찬가지 같이 올리면서 경산을 한번 올려 드렸는데 경산 자료를 좀 올려 달라는 카는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 이런 사연으로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또 아파트를 몇 차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얘기를 할 뿐이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6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경산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평생 살것 같으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잘못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 과연 팔릴까? 뭐 이런 것도 의문이지만 실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또 필요해서 구입할 수도 있죠. 현지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망연자실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군가 필요해서 얼마든지 또 좋은 매수자를 만나서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안 된다 뭐 기다린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여기저기 부동산에 다 얘기를 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또 손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경산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고 하는 분이 있어서 또 올려봤는데 일단은 뭐 어디든지 내가 정주고 살면 고향인 거고 비싸게 주고 샀던 싸게 주고 샀던 일단은 대부분 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본인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은 빨리빨리 좀 움직이시면 그나마 더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산 일부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경산 얘기를 하다보니까 뭐 경산을 비하하느냐 뭐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 대구 경산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구가 가격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산이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산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혁신도시 되었을 때 경산 진량 암량부터 해서 대토 작업 엄청나게 했고요. 영천 경마장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천 대창까지 포도밭 자두밭을 다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산을 봤을 때 경산아파트 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이고 마찬가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 해지를 해야 된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대부분 해지는 안됩니다. 다른 사연들도 소개시켜 드릴 게 상당히 많지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